인도 문화적 전통이 인도가 특히 문제인 게 인도가 끌려나해도 자기가 참나라는 걸 것만 안다면 그는 도인이다라고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저 사람 카르마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속에서는 진아의 보석이 빛나고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식 인도에서는 이미 이런 논리로 다 세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때 이상한 사람도 도인이다. 왜 도는 윤리도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꼭 기독교 비슷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만 임하면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임했기 때문에 참나가 아트만이 드러났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불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특히 여기에 이제 기독교랑 다른 게 하나 더 붙어요. 더 옹호할 수 있는 논리가. 카르마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정치한 논리가 있습니다. 참날을 만났죠. 그럼 여러분의 업은 다 타버렸어요. 이제 윤회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날 만났으면 남은 일부가 있어요. 남은 일부가 이번 생에 여러분이 살았어야 할 운명만 남아요. 그 운명이 거지 같은 거라서 내가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이 운명만 끝나면 나는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히 나도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에고가 이미 죽었고 참나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카르마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즉,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아주 정치한 에고 카르마의 논리가 있어요. 이건 아예 거의 경전에서 나오는 바가바드 기타부터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어르시 이런 분들은 이걸 완전히 이 논리를 가지고 제대로 확대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마하리시 같은 분들이 뭐가 문제냐? 참나 알고 이런 거는 저한테 선생님 같은 분인데 카르마 얘기만 가면 인간이 카르마를 버틸 수 없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개판으로살 운명이었으면 견성을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하리시 논리가 이겁니다. 그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야. 하지만 참나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 이런 논리로 다 극복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이 양심 연구를 할 때, 제가 아주 타파하려고 한게 그분들의 그런 논리였어요. 이 논리를 타파하고, 이걸 타파를 못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인도 가서 영성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그, 학당 열기 전에 공부할 때, 제일 주력해서 연구한 게 이분들 논리 구조와 그걸 깨려면, 그리고 저도 그냥 말로 깨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다 해봐야죠. 참나 상태 있어 보고, 양심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거라면 그 사람들 논리를 깰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육바람일인 양심인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양심을 제일 모토로 주장하는 이유가 양심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걸 봤거든요. 참나만으로는 큰일 난다.